여기가 끝인가 봐도 추억이 남아있는데 당신과 나 사랑한 건 하늘도 땅도 알아요 당신을 다시 한번 안고 싶지만 한번더 안아달라 그 눈으로 말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란 걸 당신도 나도 알지 않아 뜨거운 그 눈물 마르거든 i l show you n t h e o 이것이 정인가 봐요 가슴이 무너지는데 당신과 나 어쩌자고 그 약속 잊었던가요 당신을 다시 한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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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어요, 나도, 이, 저요, 나쁘, 이, 남, 자. 감사합니다. 아제요에라에라에라